안녕하십니까 한로 회사 대표 이민성입니다. 네. 저희는 임베디드 비콘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블루투스를 결합한 장치를 보고 비콘이라고 네. 하는데 저희는 이런 무선 통신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센싱하고 수신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반려동물, 낚시 뭐 다양하게 쓸수 있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블루투스를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 스마트폰에 모터를 달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이 없더라도 모터를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을 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원하는 동작을 할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네. 어, 가장 첫 번째는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업 제품을 세 번까지 개발했었는데 스마트 고양이 가장 싫어하는 제품을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제가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팀원 세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우리 팀원들이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해보자 해보자 그래도 제가 지쳐버리니까 자꾸 그냥 커트를 해버려요 두 번째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뭐냐면 저희는 이미 동작을 하는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런 기능 좀더 넣으면 어떻겠냐 저런 기능 넣으면 어떻겠냐 말을 하니까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계속 기능을 넣어버렸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인데 사람도 한정적이고 제품은 계속 끌려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금이라든지 모든 게상기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지치고 그리고 제품을 잘못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들렸던, 만들려고 했던 스마트 공항의 화장실은 첫 번째 부피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그리고 기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돈에 넘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다들 팀원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큰 실수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 제가 개인의 생활 시작하게 됐거든요. 돈을 매달 매달 갚아야 되는 게 돈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뭐, 감유도 들어간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일용직 근로자, 뭐, 아니면 뭐, 딸기 밭에 가서 일하고, 뭐든지 했습니다. 뭐든지 하면서, 그렇게 버텼는데. 그러다가, 제가 2017년도에, 재기중소기업개발원에서 가는 여기, 제도점 힐링캠프라는 데를 참가하게 됐어요. 사주교육인데, 제가 참가할때 가장 큰 이유는, 밥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잘 됐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저기, 통영 죽도라는 그만 샘에 갔어요. 가서 4주 동안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죽대에 가면 은 일반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텐트를 치고 생활하거든요 생활하는데 그곳에 지켜야 될 규칙들이 뭐냐면 은첫 번째 말을 할수 없어요 무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산을 다니고 그 과정에 저희는 1, 2, 3주차 교육 때는 창업보다는 나에 대한 공부를 해요 아까 질문하셨듯이 나는 무엇인가? 내가 창업한 을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명상하고 무고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말이 많아요 근데 그 섬에서는 휴대폰도 다 이거 다 들어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수 있는 게 말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멈추고 있으면 내가 할 말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10마디, 8마디는 내 자랑이고, 2마디는 쓸데없는 소리더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 병상을 하면서, 나, 나는 누구인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창업을 실패했던 게, 주변에 뭐 사업 자금을 못닦고 그리고 뭐 아이템을 잘못 골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저한테 있더라고요. 내가 기억도 많이 된거 없었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서 전문가겠다는 그런 강한 결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나의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다시 자금을 모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기 인천에 가서 직접 노가다도 뛰고,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러리 비도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2018년 5월, 7월 달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전에 일하던 우리 개발자분과 다시 합침해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어, 제가 삼성 건설업체에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현장이 엄청 위험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거기는 중장비가 움직일 때 항상 유도원들이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뭐 부덤이라든지 아니면 철근 아니면 코너 돌다가 그런 부딪히는 사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사고들이지만 은 조금 아참면큰 사고가 될수 있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위험한 상황이 올때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바로 신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했어요 현장 유형검직이라고 저는 그거를 개발하려고 마음먹고 저희 팀원분을 설득을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 현장 쪽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하기 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뭐좀큰회사고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바꿔서 반려동물 쪽으로 했어요 페시터라고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걸자주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반려동물이 어디 가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반려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나 행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자주 가는데 창문이나 행관으로 가면은 길고양이 울음소리막막 소리 나가지고 애들이 겁나서 도망가도록 그리고 혹시나 잃어버리면은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저희가 아이템을 기획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저희가 그냥 창업하면서 느꼈던 게 아이템이 크고 기능이 많고 이러면은 개발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템도 조금 해요. 가격도 싸요. 그리고 되게 작은 제품이고 기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 기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개발을 시작해 가지고 이미 금융도다 만들었고 홍보 영상이라든지 가달로우등도다 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증만 받으면 제품 판매를 시작할겁니다 네. 어,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게 그런 분들이 저의 분해 넘치게 많으셨어요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아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제 회사 공문이세요. 그리고 경기도 수출기업 안성수출기업협회 구봉길 회장님. 지금은 저기 미국 쪽으로 워낙 크게 하고 계셔가지고,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올해도 한세분 정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전재기중수기업개발원 한상화원장님. 이런 분들이 계속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경북중년시업협회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양한 것들 관련해서 도움 주시고 강연 같은 것도 잡아주셔가지고 그걸로 소소하게 돈도 벌수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업은 결국은 자기의 혼자만의 싸움이지만 은 혼자서는 못 싸워요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만들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제가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 팀원분 그리고 우리 공분 그리고 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계속 도움 주시고 사람들 연결해 주시고 뭐 필요하다고 러면중국까지 알아봐 주시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 쉽게 제품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고 금융도 쉽게 할수 있었고 다양한 지원도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음, 주변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돼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은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가진 힘이 미약하고 그게 얼마 도움이 안 될지 연정 제가 먼저 도와주고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면 은 그런 사람들이 제가 얼마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제 마음은 알아주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도 또 제게 도움을 주시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걸 먼저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 그분들은 절대 제가 안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먼저 안부 인사드리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 연락 오셔가지고 뭐 어떤 거 있으니까 해볼 생각이냐 어디 가볼 생각이냐 다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도우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제가 경기도 안성 예전에서 출기업협회 구봉교장님 만날 때는 저는 그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회사에 무작정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 중이시라고 오시면 연락할수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연락을 직접 받았어요 회장님에게 그래서 저는 대구 경산에 사는데 회장님 뵙고 싶다고 한번 찾아보야 되냐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약속 잡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보도못관내신도 이야기하면서 진짜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로정하면서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저처럼 먼저 연락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거 용기를 낸다는 거는 어찌 보면 쉬운 게 아니지만은 내가 용기를 내면 상대방도 알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주눅이 들고 두렵더라도 그거는 한순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알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을 방금을 평생하는 거예요 그 평생을 생각했을 때 순간 잠깐 주먹들고 부끄러운 감정은 진짜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럽다로 용기 내고 부딪히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얻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하시는 분들이 항상 듣는 말씀 있으실 거예요 창업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자기 본세에 맞게 그냥 어디서나 일하면서 살아라고 그것도 성공이라고 그러세요 맞아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창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재창업할 정도면은 이미 금전적으로나 인간 관계적으로나 엄청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재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낸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보시면은 자금만 생기면은 우선에 겉보기로 화려하게 풀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그런 분들 중에 제대로 가치면 한분도 없다고 그랬어요 조금씩 시작해가지고 다시 단기 받고 천만 원 마무리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창업을 하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진짜 작게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작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은 어떠한 일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번엔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다고 어떻게 든 우리가 원하는걸 하자고 매출내보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꿈에서 달려가자고 우리끼리 엄청 팀원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렸고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를 안했어요 그리고 돌려는 마음으로 저희는 원하는 데 어딜지 막 갔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연이 되고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는 저희 분해 넘치는 대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지난주에 엑시트를 했어요 표현도 따지면 엑시트죠 어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큰 회사에 우리 회사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분을 받고 그리고 필요한 돈 같은 거에 몽도 같이 받으면서 이게 저희가 중간에 포기를했다 그러면 결코 얻을 수 없는 혜택들이 었고 저는 진짜 기업에 들어가서 그냥 부품으로 일을 하다가 끝이 났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삶도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삶과는 엄청 거리가 먼 삶이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지 버티고 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참고 버티면서 존버, 그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일단 사업을 때 참고 하지 말라고. 할것 같으면 계획을 세우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그래 제가 비록 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라는건 아니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하기에 저의 연륜이라든지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제가 짧은 사업 기간을 겪으면서 겪은 경험에 따져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